before after 1년간의 다이어트로 곱창 지방과 껍데기의 지방을 어느 정도 손질했다. 내 몸은 지금 기름기 빠진 적당한 고기덩어리다.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후반부치니 기름 손질이 불가능한 처진 껍데기들과 흘렁거리는 살들을 근력 운동으로 최대한 잡아줘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덤벨을 사용한 팔근육 운동을 시작한다 처음 구매해보는 물건이라서 대충 개토끼 무게랑 비슷한 8kg 구매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생활생존 근육 운동 외에는 이렇게 팔 운동은 따로 해본 적 없는 백지 상태와 같은 고깃덩어리다 이제 이 고깃덩어리로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를 기록하고 맛보겠다 운동 방법은 몰라 유튜브 보고 시작한다. 내 몸에 핏줄이 있는지 몰랐어. 핏줄 상태 보니까 100% 로이더, 두부 로이더, 에스트로겐 핏줄. 살아가면서 밥 먹을 때 말고 이렇게 손을 얼굴 쪽으로 올릴 일이 있었나? 매우 익숙한 자세. 가벼운 무게로 자세를 기억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힘이 부족한지 몸으로 들어올린다 반동을 주면 안되는데 쉬운게 없구나 지금 내 수준에서는 10개 5세트정도 하면 더이상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30개 쌉가능 핏줄만 점점 선명해진다 오른손 왼손 굵기 차이가 너무 심하네 왜그러지? 헬스장갑 필수 손으로 눌러보면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대충 감이 온다 처음은 어색해도 점점 익숙해지겠지 왼손은 뭐 들어있는 게 없다 텅빈 팔뚝 처음은 2두부터 시작하고 2주 간격으로 전완근, 삼두근, 가슴운동 등등 보일별로 맛보면서 몇 개월 후 얼마나 변했는지 지켜보자 물론 최우선 순위는 다이어트 근력은 처짐육 손질용 되지. 덤벨 계산책 덤벨을 들고 나오는 것도 운동 빡세네 왼손이 부족해서 먼저 왼손부터 최대한 털어주고 오른손은 더할수 있지만 왼손 개수에 맞춰서 균형을 잡아간다. 근육은 안 내고 핏줄만 굵어지는 중. <웃음> <웃음> 처음 덤벨을 샀을 때 생각을 못했는데 무게를 늘리면서 운동하려면 몇 개나 더 사야 하지? 점점 짐이 많아진다. 리얼 홈짐. 짐들이 많아질수록 야반 도주하기 힘들어진다. 필요한건 만들어서 쓴다. 평벤치로 인클라인 벤치 쌉가는. 솔직히 모르겠다. 변해가는 지 왼손도 핏줄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팔은 안 굵어지고 핏줄만 굵어진다. 인클라인 벤치보다 비싼 대동 트랙 벤치. 역시 비싼 벤치는 달라. 강남 유명 헬스장을 가도 구경할 수 없는 벤치. 대동 덤벨. 왜 안들리냐 이거. 명품 스타일. 팔 운동하러 나갔다올 때마다 덤벨을 들고 다니니까 하체운동 게이득이다 <웃음> <웃음>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진짜 선명한 핏줄 징그럽다. 솔직히 산에도 올라가보려고 했는데 덤벨 등산은 선 넘는거지 근육을 발달시키고 큰 결과를 기대하기에 2주는 정말 짧은 시간이구나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 이 2주 운동하고 끝이 아니라 맛보기만 끝났을 뿐 매일매일 운동하고 기록한다 왜 허리만 변한거 지